안녕하세요. 미용을 알려주는 남자 미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텐션 거는 방법과 더불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시컬과스컬을 쉽게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난번과 같은 통가발을 준비했고요. 양쪽 사이드를 사용하여 한쪽에는 호 크기의 동모로 시컬을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사모크기의 동물을 사용하여 에스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ll right. <laughs> All right.